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한가지 수산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이 수산물을 잡는 나라가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거를 거의 먹지 않아요 대부분 다 수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연구 이야기입니다 이제 웨일즈에 있는 어부들은 이 10월 말경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 수산물을 잡는데 바로 골뱅이입니다. 영화 괴물에서 골뱅이 먹는 장면이 있었죠. 영국에서 생산된 골뱅이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영국의 어버들은 한국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먹지 못하는 골뱅이라고 생각했던 이 수산물로 인해서 매년 벌어들이는 그 매출이 일주일에 2500. 파운드 한일 천오백육십 원 계산하면은 이억 원의 매출이 이 골뱅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띄어도 수익이 일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쯤 되면 골뱅이 잡는 알바 하로 네, 영국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영국 어버들은 한국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뉴스에 나온 건데 이제 영국 전체 그. 골뱅이를 대본 수출한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그런 긴장이 고조되면 걱정을 많이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참고로 이제 그당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엄청 많이 쐈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뷰 내용은 뭐 아들도 있고 대출도 있는데 전쟁이 나면은 네. 우리 직업은 끝이다. 뭐 이런 내용의 걱정스러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골뱅이 네, 어떻게 생산될까요 네 생산해서 자숙해서 이거를 또 냉동해서 어, 바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골뱅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1kg 자숙 골뱅이 냉동된 거 28,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원산지를 보게 되면 뭐 영국이나 아일랜드 쪽에서 잡은 거라고 이제 나오고요 어, 이게 지금 1kg 양이 보통 이제 통조림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쉽게 구입이 이제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먹는 거는 바로 이렇게 통조림으로 된 골뱅이를 이제 먹게 되죠 이거 정말 맛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골뱅이를 이제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구입하는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보면은 항상 골뱅이 가격보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인터넷을 이용하는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골뱅이 에또 보면은 이렇게 영국산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냉동 자수 골뱅이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감칠맛 나는 육수 만들기 위해서 다시마와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을 하고요. 예, 둘다 이제 찬물에서 우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는 나중에 또 육수 끓일 때 들어갈 거예요. 이제 미림하고 청주 각각 100ml씩 예, 준비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알콜 성분이 있죠. 그래서 알콜 성분을 전부 다 가열을 해서 날려줄 거예요. 여기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알코올을 날려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마 물1 l 그리고 간장 100ml 그리고 버섯 우린 물 200ml가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버섯 같이 넣어주고요. 냄비가 작아서 이제 큰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시라고 이제 조미료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큰술 넣습니다. 마트에서 구매 가능해요. 그리고 설탕 두 큰술. 이렇게 되면 재료는 다 아,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끓기 시작을 하게 되면 불을 꺼주고요. 아까 불려놨던 다시마 있죠. 이제 그거를 전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제 골뱅이 이거를 넣고 다시 끓여 주는데 끓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불을 꼭 꺼야지래요. 그러니까 다시마를 오랫동안 계속 끓이면은 안 좋은 맛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렇게 해서 어, 하루 동안 재워두면 됩니다. 그 국물하고 같이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양은 한 500g 정도 골뱅이가 들어간거예요자이 육수가 좀 아깝죠 그래서 집에 있었던 백골뱅이 자숙 냉동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을 해동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동된 자숙, 백골뱅이. 이거를 내장도 같이 넣고요. 었 내장도 맛있잖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똑같이 불 끄고 육수에 담가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하루 이따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한번 하나를 먹어 봤거든요 이 백골뱅이가 참 맛이 있잖아요 이거 완전 맛있어요 깊은 그런 감칠맛이 나요 이건 내장인데 내장은 그 아주 깊은 그 녹진한 그런 맛이 납니다 내장도 완전 맛있어요 근데 이제 속까지 아직 그 간이 다뱀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상 꼭어 이따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시간이 지나서 꺼내봤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냉동 자숙 골뱅이였고 이제 왼쪽에 백골뱅이였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다 잘라줬습니다. 절대 짜거나 그러진 않아요. 간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골뱅이 무침 만들 건데, 또 골뱅이 무침 소스가 이렇게 팔아요. 어, 이제 판매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맛을 보면은 좀 신맛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맛이 좀 단맛이 강해요. 그래서 마늘 한큰 술, 골뱅이 소스, 8큰 술, 그리고 2배 식초 한큰술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딱 먹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진마늘이 들어가서 이거 조금 숙성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2, 세시간 이상 있다가 아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골뱅이 무침에 들어갈 야채 준비를 했고요 지금 당근, 오이, 양파, 그리고 파채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얘는 식감이 약간 훨씬 좋지? 식감은 좋은데 얘는 자, 지금은 제 의견이에요 부드러운데 맛이 저는 백골뱅이가 훨씬 더 맛이 좋았어요 깊은 맛이 있지 않아 아니야. 음. 찐득한 느낌이다. 음. 근데 e y r e going to come and work it. Look at them. They're g o 식감이 아니, 좀 식감이 있어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이거 그래서 백골뱅이보다는 그 흑골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사용하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전에도 흑골뱅이로 사용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깡통에 있는 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깡통에 들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쫄깃쫄깃해요. 자, 이제 골뱅이 무침 만들어 볼 건데 아까 준비한 그. 채소에 깨도 좀 뿌리고요. 그리고 만들어놨던 소스 같이 버무려 좋습니다. 소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여러가 레시피 나오잖아요. 그거 막 하는 것보다 요거 그냥 간편하게 사서 식초하고 마늘하고 그렇게서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맞춰서 먹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골뱅이 무침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맥주를 준비했는데 이거 새로 코스트코에 보여서 새로 샀습니다 근데 IPA라고 하는데 좀 묽어요 그래서 제 취향에는 좀잘안 맞는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스가 이게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더 첨가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 그 중에서 마늘이 들어가 있어서 무침 하기 전에 소스를 미리 한 두세 시간 전에는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마늘의 아린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릇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냉동 사는 거 하고 또 통조림 사는 거 하고의 장단점이 있어요 금액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 통조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성분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통조림 특유의 맛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냉동자수 구매하셔가지고 만들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